드디어 맥스레벨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기 이렇게 검은 연기가 보이시나요?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, 투, 트리, 포, 오! Oh, 맥스레벨입니다. 워트! <웃음> 맥스레벨입니다. 맥스레벨. 일단 보여드릴게요. 어디 어 보야지 그히 나오지? 여기 큐로 끝나요. 테라도 넘어갔어요. 제일 큰 거예요. 3.6 큐까지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스테이지는 6 여기 있죠. 6 걸음거리가 팔자 걸음이요 내가 절, 절 걸을 때절게 걸어서 맨날 혼나는데. <웃음> 자 웨이트를 볼게요. 이게 내가 운동하는 기구예요. 제일 마지막 겁니다.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하면 13.9밀리언 근육을 줘요 예뭐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DNA 보여드릴게요 DNA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거 근데 지금 여기에요 이 큐트데이 있죠 3.6까지 갈수 있어요 이건 안 샀어요 너무 비싸요 어, 1590이면 거의 만 오천 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. 만 오천 원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. 얼추 계산했을 때 그렇게 돈이 없어요. 그리고 스테이지 6입니다.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될것 같아요. 이 게임 인기가 많아서 근데 지금은 현재 스테이지 6 최고입니다. 제가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너가 날 때렸니? 야 너? 오우, 이게 제가 들고 있는 무기예요. 운동하는 무기. 우오. 오 이런 걸 들고서 운동을 해야지 이 운동한다는 맛이 좀 나죠? 운동 이렇게 하고 얘보다 더커 너. 그나저나 너 너무 이쁘다. 머리도 너무 이쁘고 이제 인형들 너무 이쁘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운동기구예요. 한번 하면 보이죠? 8.3 어? 머슬 이렇게 올라가요. <웃음> <웃음> 무기가 사람보다 더 커요. 자, 우리 제 모습 을 보여드릴게요. 이제. 빠라밤 <웃음> 뽀방. 이게 제 사이즈입니다. <웃음>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47 테라잖아요. 이게 더 커지면 이게 3.6까지 갈수있군요 3.6 Q까지? 그러면 더 커져요. 조금 더 커지는데 거의 이거보다 더 커지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심지어 이렇게는 안 죽을걸요. 발로 받는 건 이거 봐안 죽어요. 애들이 닿질 않아. 내가 발이 발이 밑에 있어서 <웃음> 여기 요요 요 부분에 있어야지 애들이 죽는데 죽질 않아요. 이거 봐안 죽잖아요. 안 죽어. <웃음> 그래서 아직, 아직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업그레이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3.6Q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할게 있어요 이 게임이 뭐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를 클릭을 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제 파워는 요, 요 점수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2 5 0일 t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밀리를 보시면 운동을 할수록 올라가죠 맥스 헬스 하고 데미지가 올라가죠 한번 때릴 때마다 이만큼 되는 거예요 <끼리> 이거 엄청 고생했어요 한 3일 2틀 걸렸나 이틀 계속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클릭만 이렇게 고고고고고고고고이 <끼리> 게임이 쉽지가 않은 게임이에요 분리를 보면 좀 잡아볼게요 지금 어지간한 건다 한방이에요 어지간한 애들은 저희다 분리 예이 찾았다 블리 쟤로 블리 어저옷 이쁘게 입는데 블리였네 가서 붐 어? 얘도 블리네요 리트 암맥스 불리니까 넌 맞아도 되지? 또 블리 있나? 얘또블리나요 아직도 한방 얘도 블리야 뭐 얼추 커다란 애들이 다 그냥 죽어요 예, yeah. 장난 아니지. 완전 세. 그냥 한번 때리면 한번 훅한번그 끝나요. <웃음> 이게 이게 <그게> 아픈 거라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우리 맥스 파워를 가진 최고 레벨의 캐릭터를 샬를롯이 여섯 살샬를롯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운동하는 거고, 이게 때리는 거고, 이게 밟는 거야.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해지는 거야. 이오. <웃음> <웃음> 아, 해봐. 우. 우. 언제 <웃음> <웃음> 아, 커지? 예. Yeah, yeah. I can't no. 지금 봐봐 샤도 우저 핑크만 안 담은데. 오케이. 다른 사람 잡 때려주 고 싶어? 어떻게 네. 뭐 하고 싶어? 땡. 안돼 좋아해 원. 이제 운동할 필요 없어. 지금 보면 3.3Q거든. 응. 이게 엄청난 숫자야. 테라보다 훨씬 큰큰 숫자야. 테라는 뭐야? 테라는 막 따우전, 뭐 밀리엄, 밀리엄 뭐 이렇게 있잖아. 그거에 더큰 응. 거야. 엄청 힘세 아무튼. <웃음> 지금 너무 세니까 할게 없어 운동을할 필요 안하도돼 없어도 돼. 하고 싶은 거 해봐 오케이 okay. 뭐하고 싶어? stop yeah. I w a t o attack anybody who s mean to me <웃음> 아, 근데 아무도 미 e 안할 걸? 그러면 미 e a n 고 싶으면 조금 해봐 조금 해지면 사람들이 m e 하게 굴어 how, how did you d o your super power? 응? 아, 이거 그냥 이거 누르면 슈퍼파 나오지 으 블랙 슈퍼파워 oh. <웃음> 저걸로 한 다음에 때려줄 수 있어 저기 싸운다 때려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잡았어? <웃음> 네 아니 어 잡은거야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은거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어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소리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나 no, 혼자서 no, okay. 큰 데를 잡았네. Hey, I am going to do it again. to you. 아, 이걸로 하면 밟는 거야. 밟아서 잡을 수도 있어조그만데 <웃음> 밟을 수도 있을까? <웃음> yeah, I c <can. 웃음> 해 봐. 어, 갔어. 어.. 소리 들려? 이거 샤아로 발소리야 아안 잡히네 yeah. <웃음> yeah. 아 공격한다, 쟤가 공격한다 제가 빨간 애가 뭐? 방금 반짝이는 애가 샤아로 공격했어 제가 공격하잖아 되게 빠른데. <뤼> 우, 딴 사람이 잡았어, 제가. No. <뤼> 예. 한 방이면 다잡아 y y o u mini. 제가 세네야. 어안 보여, 안 보여. 안 보여. <뤼> 나이스, 잘했어, 타겟. 쟤를 잡아야 돼. 와, 씨, 소파. 쟤는 빠른 스킬까지 있는 거야. 우리는 빠른 스킬 안 샀어. 이리. <웃음> 점프해서, 들어, 점프해서. 야, 이제 알고 도망가는 거 봐. 아, 잡았다. <웃음> You can never beat me. Can never beat me. Yeah. o u m e a n i t Oh. e y 도저 반짝이로 바꿀까? 뭐? 아니 까먹은 게 좋아. I want to be very strong. Yeah, okay. Is he a bad guy? 음, 그런 거 같은데? o k a y They <웃음> Bad guy, r e 오케이 okay. 응. 지금 게... 5테라거든? 저한더 때려야지 죽을 수도 있어 저한테 더 때려야지 죽을 수도 있어, 죽을 수도 있어. 죽을 수도 있어. 응, 깜짝 놀랐어 한방이네 파워가 아직 그래도 큐로 나오네 so you m e a cool I was attacking with someone else. Uh -huh. Hmm. Hmm. Hmm. Hmm. t m m Hmm. Hmm. Hmm. Hmm. Hmm. Hmm. h m i m a h t a c k i n g t h m bad g u y m Hmm. Hmm. Hmm. Hmm. Hmm. u m Hmm. h t h e e a m m Hmm. h b e Hmm. h e m Hmm. Hmm. s m m h y m Hmm. Hmm. h e m Hmm. n m m h h h m h keep dying and dying. 잠깐만. 가재뭐 들고 있어? 손에 뭐 있어, 가재 <웃음> I know she's a mean guy. <웃음> I'm I'm an expert. expert. 빠른거 사볼까? Oh. 빨라졌지? Uh -huh. 쟤는 이상하다 근데 uh -huh. 사이즈도 그렇고 다다다 i a c k you! Okay, you meaty! <laughs> Now, can I hold the side? I say he's <laughs> right. <laughs> <laughs> Because he was stomping on someone. Uh. 혜연은 왜 죽인거야? Because he attacked all the other ones. 아야 봤어? 아빠 못봤는데? I guess. I guess? 잘했어. 헤이! 요 a 니 I am going to attack you when you come down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체크 체크 체크기!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. 빠이!